이번 시간은 동아시아 조공문화에 대한 기획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조선시대의 조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직전편은 고려시대 조공역사의 실상에 대해 보여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 야매지식 보관소입니다. 오! 고려가 거란과 중국 사이에서 양국을 신나게 털어먹던 호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명목은 조공이었죠. 그러다 몽골제국이라는 세계사의 유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강적이 나타나면서 중국과 한국 모두 기나긴 암흑길을 맞이하는데 고려는 몽골로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뭔 개소기야? 아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조공요구를 받죠 몽골이라는 북방 유목민의 무지막지함은 고려가 익숙해오던 조공의교의 상식을 초월하던 것이었죠. 여러분이 익히 선입견을 갖고 있는 강대국이 총칼로 약소국을 털어먹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럼 그때 중국은요 몽골의 나라가 완전 망했어요. 조공이고 나발이고 중화사상에 쩔어 의스대던 중국의 한족들은 제국의 하층민으로 전락해 제일 밑바닥을 박박히며 살았죠. 그럼 고려는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치욕입니다만 고려는 몽골족 다음가는 이등민족 대우 암튼 14세기 말에 이르러 한국과 중국 모두 그 무지막지한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몽골을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수복한 명나라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다시금 한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체제, 곧 중화주의를 부활하기 위해 사대관계를 굳건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려도 이때다 하고 신나게 몽골을 몰아내며 고려의 이상이던 고구려 고토수복을 꿈꿨지만 요동을 두고 신흥강국 명나라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에 고려는 요동정벌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 아는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이 건국되고 요동진출은 물 건너 간 걸로 알고 있죠. 이를 두고 도올 김용옥 선생은 우리 역사의 최대의 비극은 위화도 회군이다 할 만큼 이성계는 두고두고 욕을 먹고 사대주의자로 낙인 찍혔어요. 그런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수 없다는 이성계의 발언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사대주의의 쩔은 발언이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전쟁을 벌이기엔 명나라의 국력에 비해 고려의 국력이 약하니 이런 식의 선제 공격은 무모하다는 상식적인 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동 포기를 확정지은 게 이성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거 내로남불이라 해야 할까요? 요동정벌 불가를 핑계로 정권을 잡은 이성계는 자신이 왕이 된후 다시 요동정벌을 계획합니다. 많은 이들이 조선을 건국하자마자 중국에 사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명나라에게 머리를 조아렸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성계가 무장 출신이었던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이성계와 주원장, 나아가서 조선과 명은 이성계 집권 동안 사이가 좀벌어웠습니다두 나라는 툭하면 외교적 신경전을 벌이기 일쑤였고 특히 조공 관련해서 갈등이 많았어요. 조공을 두고 명과 조선은 동상희몽을 했습니다. 조선은 고려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가 요동도 양보하고 원나라 대신명의 편을 들어줬으니까 조공받치러 가면 입이 찢어져서 하사품 두둑히 챙겨주겠지 이런 마음이었을 테고 명나라는 조공을 빌미로 외교적으로 조선을 압박하여 다시금 중국을 넘보지 못하게 위험을 보이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송나라 때처럼 고려에 끌려다니며 삥뜯기던 시절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암튼 명나라는 송나라 때와 다르게 조선에 걸핏하면 조공품을 트집잡거나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중엔 사신의 자질 문제를 트집잡아 조공품과 외교사절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일까지 벌어졌죠. 안 그래도 하사품 양이 송나라 때보다 줄어서 불만이었던 차의 조선은 반발하며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명나라도 즉각 무시무시한 보곡을 예고합니다. 오호호호 듣자하니 너희 나라 사실의 행차가 왕대하는데 길이 멀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 하였소. 그간 대명국에 조공을 바치느라 근로고가얼마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3년 발에한번널 놓아서 조회하라. 뭔 개소리야! 이 조선이 명예 1년에 3번 보내던 조공을 3년에 한 번만 보내라는 것이고 그건 바로 조공의 양. 바꿔 말해 하사품 양을 구분해 1로 줄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렇게 꼬우면 우리한테 조공하지 말던가였죠. 여기서 더 악화되면 이제 너네 조공 안 받아가 되는 거고요. 이것만 봐도 대중국 조공 무역은 누구에게 이득이었는지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조공 거부는 조선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선포죠. 이런 식으로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면 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지 않겠다는 전략을 씁니다. 명청전쟁도 이렇게 여진족으로부터 받는 조공을 중국이 거부하면서 발발했죠. 그런데 결과는 명나라가... 망했어요. 지난 당나라 편에도 말했지만 당시 중국은 조공 무역을 통해 거의 전 세계와 교류를 하고 있던 말 그대로 세계의 중심이었고 세계의 문물을 동아시아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중국과의 조공 외교가 없었던 나라들은 그만큼 뒤처지게 된다는 의미 그뿐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정치적 안정과 권위를 인정받는 문제 조공무역 자체가 주는 경제적 문화적 이익이 컸기 때문에 3년에 한 번만 조공을 보내라는 것을 조선은 또다시 강력히 반발했지요. 이렇게 조선 초기에는 중국과 조공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고 이는 예기치 못한 역사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전에 이성계의 내로남불 아니 다시 요동정벌을 계획했다고 했지요. 그 중심의 대명관계에서 강경파였던 정부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과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정도전과 이성계는 명과 한판 붙을 준비에 착수합니다. 이름하여 제3차 요동정벌 계획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2차가 아니고 왜 3차냐 하실 텐데 사실 위화도 회군 이전 몽골이 요동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성계가 한번 요동성을 공략하여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급 문제, 수성전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다시 내어주고 왔지요. 그것이 1차 요동정벌이고 절반의 성공이었죠. 그러고 보니 이성계는 요동정벌 1, 2, 3차에 다 중심에 있었고 한번 성공한 적까지 있었네요. 그런데도 만주를 상실한 장본인처럼 후대의 평가를 받으니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네요. 당시 조선으로선 조공의교를 통해 실질적 이득이 없다면 굳이 중국에 사대를 할 이유가 없던 거죠. 이렇게 명과의 단교를 각오하고 요동정벌을 준비하던 찰나 우리가 익히 아는 그분이 역사에 굵직하게 등장합니다. 바로 태종 이방원이죠. 이미 유명한 이방원은 정치적 감각과 행동력에 남달라 여러 차례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죠. 이방원은 태조 3년 6월에도 또한번 조선을 위해 큰 임무를 맡게 되는데 홍무제가 조선의 왕자 중한 명을 명으로 보내라는 요구를 하여 태조의 걱정 속에 명나라에 입주하는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말했다시피 이성계와 주원장과의 관계도 당시 조선과 명예관계만큼이나 험악했습니다. 다만 태조의 우려와는 달리 이방원은 홍무제로부터 우대를 받았습니다. 보통 외국의 왕자를 함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무제가 구태어 조선왕자를 요청한 것은 조선의 길을 꺾기 위함이죠. 말이 좋아 사신이지 볼모입니다. 긁힌 한데 외국의 왕자가 오면 중국에선 대개 환대하고 잘해줍니다. 이를 기회로 상대국 왕자를 친중파로 만들기 위함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괴팍한 홍무제가 이방원을 총애하고 명나라 선비들도 이방원을 보고 모두 조선세자라 부르면서 축혀세웠다 합니다. 이방원도 특유의 정치적 감각으로 중국 유력인사들과 교류하며 인맥을 쌓습니다그 중엔 훗날 홍무제의 뒤를 이어 영낙제가 되는 주체와 만나기도 하는 등 그로서는 적지 않은 이득이었을 경험을 하고 11월에 무사히 귀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원이 중국에서 세자호칭을 들으며 조아라 하는 건 예에 어긋난 정도가 아니라 역정무명을 쓸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방원은 훗날 왕자의 난을 통해 자수성가로 왕위에 오르는 인물입니다. 이성계는 이미 이방원의 배다른 막내 동생에게 세자책봉을 한 상태입니다. 중국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이방원에게 세자호칭을 한다는 건 현재의 국왕인 이성계를 탐탁치 않게 여긴 탓이지요. 실제로도 조선에서 수차례 사신이 오가며 책봉 요청을 했는데 명나라는 쌩까고 책봉을 안 해줍니다. 뭐 중국이 책봉을 안 해준다고 조선의 왕이 왕이 못 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왕의 가오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야 그냥 왕위에 오르면 되지 뭔 중국한테 임명받아야 하는 건가 하며 의아해 하시겠지만 당시 세계관으로는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왕이 못 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의 인정을 받아야 대내외적으로 더 권위가 있다고 여긴 것이지요. 이런 게 바로 사대주의이긴 한데 지금이라고 해서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박찬호 선수를 생각해보면 메이저리거가 되기 전까지 한국에 전혀 알려지지 않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거가 되자 하루아침에 한국에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국내리그에도 이미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지만 박찬호의 1인의 명성은 국내리거들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던 선수가요. 이런 건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술학문 등 전방위적 분야에 다 퍼져 있습니다.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외국 어디, 특히 미국에서 인정받았다 하면 국내에서 프리패스로 인정을 해주지요. 따지고 보면 이런 것도 사실 사대주의의 잔재인 것입니다. 만 우리나라보다 큰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점은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합니다. 국내 무대가 세계 무대에 비해 작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아무튼 이성계도 중국 황제로부터 인정 못 받았다고 머리 숙일 사람도 아니고 네가 인정 안 해줘도 난 엄연히 조선의 왕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성계 후계로 내정된 세자책봉까지 중국에서 안 해주고 있던 거지요. 사료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이방원이 중국에서 인맥을 쌓으며 자신이 보위에 오를 야심을 키웠는지도 모릅니다. 홍무제의 눈에도 들어 너같은 인재가 조선왕이 돼야 할텐데 라고 바람을 넣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저만의 억측이 아닌게 KBS 대하사극 정도전에서도 이런 정황을 묘사했고 또 실록에도 의심이 갈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태조 5년의 이방원은 종실대표로서 당시 명에서온 사신인 우우를 사저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고두례를 받아 세자 측으로부터 위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두례는 본래 불교의식에서 비롯됐으며 신불이나 직계 존친 속에게 존경을 표시하기 위하여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황제에 대한 일종의 의식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두례가 유명하게 된건 바로 병저호란시 인조의 삼전도 구륙과 관련해서죠. 조선의 인조가 청군이 도열하고 있는 사이를 걸어 청왕제를 향하여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른바 3 0 5고두례라는 치욕적인 항복례를한 걸로 유명 <목소리> 쿵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땅에 한번더 두드린다고 해서 고두라는 표현을 썼죠 암튼 왕이나 받을 예절을 왕은 커녕 세자책봉도 안 받은 이방원이 중국사신으로부터 받았으니 이방원이 중국에 있는 동안 무슨 짓을 꾸미고 왔는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죠 이런 상황서 정도전이 추진했던 사병혁파와 요동정벌 등 급진정책에 대한 반발은 태조의 예상 이상으로 거세었습니다. 특히 요동정벌을 위한 사병혁파는 이방원파로서는 자신들의 수족을 자르려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에 행동력 강한 이방원이 바로 거병에서 쿠데타에 성공하지요. 이게 바로 1차 왕자의 난이고 2일로 태조 이성계는 실각하게 됩니다. 명의홍무제도 얼마 안 있어 사망하고 아들인 주체가 황위에 오르고 이방원도 태종으로 등극합니다. 아까 전에 주체와 이방원은 서로 친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중국에서 이방원의 왕위 책봉을 바로 해줬으면 두말할 것도 없었죠. 더불어 요동정벌의 꿈도 이방원이 왕위에 오름과 함께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기 아버지 이성계는 중국으로부터 끝까지 왕위 책봉을 못 받았는데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책봉을 받았다는 건 쿠데타로 명분이 약한 이방원으로선 꽤나 큰 지원이었죠.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중국과 사대관계를 맺고 중국 황제를 조공국에서 황제로 모신다고 해서 중국이 조공국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왕위 책봉 같은 건 그냥 형식적인 거고 웬만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인해줍니다. 사대의 원칙은 내전불간섭에 있습니다. 다만 이성계의 예는 좀 이례적인 것으로 왕위 책봉에 뜸들이는 정도로 간접적 의사표현을 했죠. 여기엔 홍무제 주원장의 의심병도 한몫했습니다. 조선이 여진족과 연합해서 요동으로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었죠. 이런걸 광해군 때 그냥 청나라와 손을 잡았더라면 그랬던 만큼 이성계와 주원장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대와 달리 서로 친분이 있는 이세들이 각국의 왕위에 오르고 조선과 명예관계도 점차 안정화가 됩니다. 여기서 태종이 명나라의 물심양면으로 보답할 건 뻔한 일이었어요. 원래 조공무역은 조공을 바치는 쪽이 하사품 형식으로 더 받아가는 실리적 이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역수지가 고려 엄통나라 때의 최고로 불균형이었고 조선 초기엔 중국이 다소 뻣뻣하게 굴었지만 어쨌든 조선이 이득을 보는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중국의 간접적 도움을 받은 만큼 태종대에는 잠깐 조선이 중국의 조공으로 퍼주는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무역수지 불균형도 세종 대 돼서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3년 일사로 제한하던 조공 횟수도 1년 3사의 무역으로 안정화됩니다. 다시 중국을 뜯어갔단 얘기 말... 마... 세종대에 이르러 조선의 조공은 말과 포로 대체하였는데 이상한 건 사여품을 명나라가 먼저 주고 조공품인 말은 나중에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결제 받았다는 얘기죠. 게다가 말값도 조선에서 정했습니다. 참고로 조선은 명나라에 보낼 말이 부족할 때는 여진에서 조공받은 말로 대체하기도 하였는데 이때도 말값은 조선이 정했습니다. 중국에 보내는 상등마는 당시 가격으로 아무리 낮아도 쌀 300두 정도였는데 여진으로부터 조선이 수입하는 상등마의 가격은 쌀 30두. 한마디로 조선은 여진과 중국 사이에서 엄청난 폭리를 누렸다는 심지어 정란의 변화 중에는 검문제에게 후진말을 팔아먹고 나서 이걸 명나라에서 추궁할까봐 그 담당 관리를 보호하려 했던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은 재차 조공 요구를 늘려 1년 3사에서 1년 6사까지 조공 횟수도 늘어납니다. 원래 다른 나라들은 조공 횟수가 보통 1년에 두번이었어요 하지만 이례적으로 조선에서만 여섯 번을 받았다는 건 특별 대우를 했다는 것이고 중국으로선 조선이 무시못할 우방이었단 얘기지요. 왜냐 주변국은 하사품을 챙길 거 챙기면서도 걸핏하면 중국 변방을 털어먹기 일쑤였는데 조선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아주 깎듯이 유교적 이상에 맞는 예를 보여왔습니다. 중국도 이런 모범적 설린관계를 주변국에 홍보해야 하는 만큼 조선을 우대하지 않을 수 없었죠. 지난번에 중화문명권의 조공이란 주변국들이 중국에게 굽신거리는 척 하면서 사신을 보내 허접한 특산물 몇개 바치고 최신 문물을 보이는 대로 다 약탈해오는 것을 지칭한다라고 정의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조선은 중국을 제대로 털어먹은 거죠. 근데 나중에는 1년 육사도 모자르다고 아이고 우리 중국 형님 매달 한 번씩은 봐야지 하고 1년 1 2사를 요구합니다. 이건 중국에서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었기에 1년 육사로 못 박습니다. 이런 대중국 조공무역은 중국이 여진족에게 전국당할 때까지 이어지며 조선의 큰 수입원이 됩니다. 조공횟수로 신랑이 때론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만큼 조공무역은 누구에게 이득이었는지 명백합니다. 그런데 역사 유튜버 효기심씨는 조공무역을 두고 이렇게 평합니다. 그렇다면 속국, 즉 종속국은 무엇인가? 여기서 독립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경제, 군사문화 등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조공국은 무엇인가? 종주국에게 때를 맞추어 돈이나 예물을 바치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즉 속국이지만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그냥 속국이겠지만 속국이면서 조공을 바친다면 조공국이자 속국이 되는 겁니다. 속국이 아닌데 조공을 바친다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조공이라는 건 종속국이 종주국에게 바치는 것이고 중국의 조공을 바쳤다는 건 우리가 중국의 종속국이었음을 의미한다 고 규정합니다 효기심씨는 국뽕을 싫어하는 유튜버이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주의자 같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조공문화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시 조명간의 조공무역수지나 내전불간섭원칙 등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속국이었다고 규정하진 못할 테지요. 조공 그까짓 거 중국에 안 받쳐도 그만이었습니다. 총칼로 위협받으며 억지로 바친게 아니었던 거죠. 저도 구한말 청일전쟁의 상황이라든가 조공이란 단어가 주는 선입견 때문에 효기심씨와 같은 입장이었고 우리 역사에 대한 불만과 자괴감이 컸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길을 살려주기 위함인지 우리가 중국에 굴종하던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동아시아의 조국 문화를 이해하면 할수록 나야말로 그동안 일제가 주입한 식민사관에 쩔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지배하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의 속국이었고 일본은 독립된 자주국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일본도 그동안 중국의 조국 무역 뚫고자 안간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못 받칩니다. 왜냐 중국이 외국 문제로 일본을 상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중국의 조공무역을 뚫고자 노력했던 거 중국 황제로부터 외왕 책봉이라도 받았을 땐 일본 천황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던 사례가 다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주변국들은 중국과 조금이라도 연주를 데려 조공을 바쳐가며 외교관계를 맺었고 중국과 조공관계를 못 맺은 나라들은 당시 국제정세에서 한 발짝 소외된 나라들이었습니다. 싫든 좋든 당시 중국은 말 그대로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요. 효기심 씨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시던 분들도 있으셨는데 조공을 우리가 중국에 준 것보다 우리가 중국한테 더 많이 받았었어 개이득이었다고 그러니까 속국은 아닌 거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효기심은 한편으로 화도 났었습니다. 예를 들어 센척 오지게 하는 A라는 인간이 B한테 가랭이겨보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대신에 돈을 1 0 0만원 주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비가가랑이를 기었어. 1만원 받은 게 게이득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호기심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신다면 딱히 반박할 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돈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아쉬워서 남의 가랑이를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무수한 아버지들이 집에서 처자식들 굶기지 않으려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도 아쉬운 쪽에서 머리를 숙이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냥 숙이는 게 아닌 그만큼 상대에게 충분한 대가를 조건으로 행했느냐가 관건이겠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날 지독한 반미주의자였습니다. 후일 우리 후손들이 보기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 보이는 굴종적인 모습이 과거 조선이 중국에 행하던 조공과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했지요. 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그런 게 결국은 다 교환물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절대로 우리가 이뻐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건 그동안 미국에게서 받아 먹은 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 콩고물이 다 독재자 주머니에 들어가고 정작 국민들은 미국에 착취당하고 뭐 이런 거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남미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데 여기선 논점이 다르니 더 이상해 국가적 자존심으로 치면 세계에서 북한을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도 못 건드립니다 아니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같이 안 놀아준다는 거 인민들 다 굶어 죽어가는 마당에 자주 국방이니 자력갱생이니 그딴 게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당시 주변국치고 중국에조공을교 안하는 나라가 없었으며 다들 그렇게 콩고물를 대가로 중국의 가오를 세워주는 외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에서 오는 문화적 외교적 이익이 또 컸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는 야생이며 자국이익이 최우선인 세계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그 정도면 세계사에서 모범적인 설린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조공받쳤다는 거 하나로 위대하지 않은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는 시계 의식도 일종의 국뽕일 뿐입니다. 우리가 조공을 빌미로 타국으로부터 콩곰을 챙겨간 것이 그렇게 내세울 역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자존심을 뭉개가며 어떤 나라의 속국신세였다는둥 억압과 착취의 역사였다는 둥 실제와 거리가 먼 자학사관을 갖는 것은 더큰 문제이며 이는 우리 안에 주입된 식민사관의 잔재입니다. 친일파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일본 집의 전에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해방 후에는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친일행입니다. 우리 역사를 미화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학에 빠질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댓글에 일본은 백년 숙적이고 중국은 천년 숙적이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곤 했죠. 그러나 젊은 세대의 잘못된 역사관으로 민족적 자존심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중파도 아니고 중국에 별 감정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중국과 많이 다릅니다. 그런 만큼 여러가지 이유로 반중 감정이 높아졌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연한 반중 감정으로 우리의 지난 역사를 그대로 못 보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본시리즈의 기획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조공바치며 억압과 착취당하고 산 걸로 오해하는데 실상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며 다른 관점에선 중국을 이용해 먹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편으로 우리의 조공 역사의 실체 그 대장정에 막을 내립니다. 우리 역사에 불필요한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타국에 필요 이상의 적개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 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배우고 거기로부터 더큰 의미와 메시지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진실을 전달함에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Right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